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자, 1조 목적. 이 법은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정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자. 자, 정의. 정의는 꼭, 꼭 우리가 봐야 되겠다. 했습니다. 자, 폐기물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아, 쓰레기, 연소제, 오니, 자, 오니. 오니가 뭘까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뭐, 하수 폐기, 하수 처리라든지 이런 걸 나중에, 에, 생물학적 그 산업 방법을 써서 처리를 하고 나면은 그 미생물들 막 들어있고 한 이런 찌꺼기입니다. 이런 찌꺼기를 오니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그다음 폐유, 폐유는 아실 것이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도 폐기물입니다. 동물 사체 등으로 사람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이걸 폐기물이라고 한다. 그다음 시행령 시행령에 보시면 사업장 범위 그러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자 폐미 폐기물관리법의 2조 제3호에 보면은 이 사업장 폐기물 나옵니다. 이 사업장 폐기물에 사업장이란 게 뭐냐, 이 얘기거든요. 이게 대통령 영어로 정해서 사업장 범위라는 것이 이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밖에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사업장이 뭐냐, 사, 그 밖에 사업,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사업장, 그랬습니다. 자, 2조 보고 3조 갈게요. 제2조의 제2항 생활 폐기물이 무엇이고 사업장 폐기물이 무엇이냐 구분할게요. 자, 생활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을 제외한 외의 폐기물을 우리가 생활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또는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사업장 폐구, 폐기물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범위가 지금 시행령 2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가지고 공공 폐수 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하수도법에 따라서 마찬가지. 하수도법에 따라서 분뇨 처리 시설. 그다음 가축분뇨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공공 처리 시설. 꽤 많죠.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런 시설, 다, 여기에서 나오는 건 사업장 폐기물이다. 생활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 폐기물을 생활폐기물이라고 한다. 그 다음, 자, 지정폐기물이 뭐냐? 지정폐기물. 자, 지정폐기물이란, 이렇게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 폐유, 폐산, 그다음 의료 폐기물,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정 폐기물이라고 한다. 그다음 대통령령으로 지정 폐기물, 또 정한 것이 있다. 자, 의료 폐기물이란 무엇이냐? 자, 의료 폐기물, 보건 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 동물 사체 등 보건 환경 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을 말하는데, 누가 대통령 영어로 정하겠다 자, 정하겠다 대통령 영어로 정한 내용은 좀더 상세한 내용까지 나옵니다 어, 그 다음 5의 2에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라는 법적 용어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의료 폐기물로 인한 감염 등 위해방지를 위해서 의료 폐기물을 넣어서 수지 운반, 또는 보관하게 하는 용기를 말한다. 그래 의료, 의료 폐기물을 넣어서 수집, 운반 또는 보관에 사용되는 용기를 법, 법용으로 무엇이냐? 그러면은 의료 폐기물 전용 용기 이렇게 부른다. 그 다음, 철이란 무슨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냐? 철이라고 하는 것은 폐기물에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말한다. 자, 처분의 이제 방법에 보시면은 폐기물의 소각, 불로 태운다 얘기예요. 그다음 중화, 이거는 폐산 폐알칼리를 폐산이면은 산염기 중화 반응을 이용해서 중화시킵니다. 그 다음, 폐쇄, 파쇄, 잘게 부수는 거, 고형화, 뭔가 시멘트라든지 이런 거로 가지고 움직이지, 흩어지지 않도록 딱 이렇게 고정화 시키는, 고형화 시키는 등 중간 처분과 매립하거나 해역으로 배출하는 등의 최종 처분을 처분이라고 정확, 처분이라고 이름을 법에서 정하겠다. 자, 여기 나오는 해역으로 배출한다. 그러니까 해역 배출 해상 투기입니다. 근데 해상 투기는요. 옛날엔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할수 없도록 자꾸 규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다음 나오는 것이 재활용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재활용이라는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재활용이라고 한다. 자, 글자 그대로 폐기물을 재사용, 재, 재생, 재 이용하거나 뭐 재사용,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걸 말한다 그 다음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등 활동을 에, 재활용이라고 얘기한다 자, 폐기물 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이라고 한다. 그 다음 폐기물감량화 시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글자 그대로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양을 줄이겠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사업장 내 재활용을 통해서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자 이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폐기물 감량화 시설이라고 한다. 자, 폐기물 세부 분류. 자, 폐기물 세부 분류는 법제 2조의 폐기물 세부 분류는 별표 4와 같다. 자, 어떤 폐기물이냐? 자. 지정 폐기물 지정 폐기물. 자, 이렇게 뭐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 그다음에 오니류 원의류에 보시면 폐수처리온이, 유리식각공정원이, 뭐 제지공정, 실리콘제조공정 보크사이트 잔의물그 밖의 공정원이, 그 다음 폐농약, 자 특히 유기인계, 유기염소계, 카바메이트계 폐농약, 그 밖의 폐농약, 요세 가지 농약 지금 종류 나오죠. 자, 이게 유기인, 유기염소, 카바메이트가 어떤 농약 종류인지 같이 좀 정리를 하십시오. 그다음에 부식성 폐기물의 폐산, 폐알칼리, 그다음 유해 물질 함유 폐기물의 광제, 알루미늄 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것, 납 열처리 야금 공정에서 나오는, 아연 열처리 공정에서 나오는 철제조 공정에서 나오는 광재, 그 다음에 분진, 폐주물사, 뭐, 폐사, 폐내화물 폐도자기 조각, 그 다음 소각에서 나온 재, 생활폐기물 소각,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 비싼 공기 중에 날아, 날아나가는 것을 모아놓은 재, 뭐, 사업장 폐기물 등등 할것 없이 재, 그 다음에 천연 방사성, 제품, 폐기물, 소각제, 그 다음에 안정화 또는 고용화, 고화, 처리물, 시멘트, 고용화, 처리물 등등, 폐성면, 고용화, 처리, 그 밖의 고용화, 처리, 그 다음 총매, 폐총매, 흡착제 흡수제,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락카류, 폐유, 굉장히 많죠? 자, 성면, 폐성면,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바이페닐 PCB 그럽니다. 자, PCB 폐유동물질, 의료 폐기물, 자, 의료 폐기물에 경리 의료 폐기물, 뭐위해 의료 폐기물, 그다음 일반 의료 폐기물, 그다음 수원 폐기물, 수원 합류 폐기물 그다음 일반 사업장 폐기물 종류 맞습니다. 자, 이런 이런 이런 폐기물들을 환경부 영어로 폐기물 종류 폐기물 종류 재활용 유형 법으로 정해져 있다. 자그 다음 적용 범위 보시면은 자 이런 이런 원자력 안전법에 따른 법 적용해야 될 경우도 있고요 물 환경 보전법 가축 분뇨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 뭐 수산 생물 질병 관리법 등등 법이 굉장히 하나 가지고 다 연...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관련 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 이런 것들 이제 그 법에 따라가지고 보면 됩니다. 자, 폐기물 관리의 기본 원칙이 뭐냐. 뭐, 기본 원칙은 당연히 사업자는 생산 방식 등 개선해서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자. 아시겠어요? 그 다음, 발생한 폐기물이 있도록 스스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자. 그래서, 첫째는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 해달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폐기물 발생 됐습니다 이폐기물 어떻게 처리할까요? 옛날 같으면요 진짜 처리하고 땅에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 어디 갔다가 바다에 갖다 갔다 버려 바다에 바다에 버린다고 해서 해결이 될까요? 바다에 못 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 묻으려니까 묻을 땅도 없어요. 물 오염시켜요. 그러면 태우면 되잖아. 탈수 있는 건 태우자. 소각하자. 소각시설에서 태워가지고 나니까 또 원치 않은 대기 오염 물질 뭐 이런 것들 만들어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다음 방법은 없습니까? 공중에 띄워놓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 땅에 묻을 수도 없고 공중에 띄워놓을 수도 없고 바다에서 폐기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하지 말자. 그러면 방법 없잖아요. 그러니까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자. 폐기물이 만들어져 나왔지만 그걸 재활용을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결국에는 그 이게 주 메이저입니다. 그 다음 제4조에 보세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책무가 딱 나와 있습니다. 특별자치 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자, 턱턱 시군구 그러는 이 지자체 장은 관할구역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누가 책임지고 해야 되나요? 지방자치단체 장이 책임지고 해라 이 말입니다. 앞쪽에 우리가 물 깨끗한 물 좋은 물 마셔야 되잖아. 그것도 마찬가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해라 이 말입니다. 다 마찬가지 밑에 자 폐기물 광역관리 자 환경부 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폐기물 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하면 대구 시내 쓰레기 분뇨 뭐 음식물 쓰레기 대구 시내에서 처리 다할수 있는 땅도 없고 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뭐 주변에 있는 경상북도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 서울에 서울특별시 내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로 가잖아요. 안되면 강원도로 가야 될거 아니에요. 자, 이런 광역관리가 필요할 경우입니다. 그래서 광역관리도 할수 있도록 자, 법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 다음 제8조 폐기물 투기 금지 음, 당연하겠지. 그죠? 폐기물 어디에 마대로 투기하고 이러면 어? 법에서 정해가지고 벌칙을 가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관리가 되겠습니까 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폐기물 제13조 2에 보에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재활용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재활용하자 자, 재활용하자 그다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 부분 저 거의 대부분 받고 재활용한다 어떻게 할 거냐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유해성 기준 자, 이 유해성 기준 정해주면은 그 기준 내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재활용하면 됩니다 자, 재활용하자. 자, 이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자에 대한 뭐, 과징금 처분, 그리고 이건 벌칙입니다. 자, 벌칙. 이제 우리 관심 있는 음식물, 이, 류의 폐기물 발생 상당합니다. 자, 이거 억제 계획을 수립해라. 자, 턱턱 시군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관할구역에 관할 음식물류 폐기물, 자 여기는 농산물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폐기물 다 포함해서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다음 각사상을 포함하는 음식물류 폐기발생 억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매년 그 추진 성과를 평가해라. 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자, 계획 수립, 시행, 매년 그 추진 성과를 평가해라. 누가? 특특시군 구청장이 해라. 자, 그 내용에서는 음식물 폐기물 발생 처리 현황. 2. 음식물 폐기물 향후 발생 예상량 적정 처리 계획. 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목표 및 목표 달성 방안.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그 다음,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방안. 자,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주기 평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겠다. 음식물 이거요, 쓰레기 엄청납니다. 자, 이걸 어떻게 줄일 것이냐? 대구시에서 줄일 수 처리할 수 있는 한계 부닥쳐 버립니다. 자, 벌써 거의 앞으로 계속 많은 양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런 계획. 자, 그다음. 폐기물 분석 전문기관 지정을 하고 사업장 폐기물 처리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폐기물 양 많죠 폐기물 정리 폐기물 처리 업을, 업에 대한 내용 이렇게 해서 폐기물에 대한 내용은 보시고 물 아, 벌칙 이런 내용은 자, 여러분들 문제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목적 정의 자, 내용,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